살아계신 하나님,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창세기 3장 원죄에 갇힌 내면의 장애로 인해 침묵하지 못하고 늘 사람의 말에 끼어들고 덤벙대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없어 열매도 없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포로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역사와 회개가 일어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 중심으로 믿었던 삶이 무너지고 장세기 3장 15절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실감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 갇혔던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 속에 모든 편견과 비아냥, 의심과 부정적 언어를 끊고 베레아 사람같이 고상하고 교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하신 전도 제자를 찾아내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